진짜? 먼저는 있어?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웃음>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니까아또 에이스가 공방하면서 굉장히 어색해지니까요 네. 어. 근데 저희가 이걸 본 처음인데 이걸 어떻게 좀잘할수 있을까? 네,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거라서 네. 난이도가 낮은 것들인 거죠? 근데 생각보다는 조금 아, 어려우실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제가 사실 좀 이게 재능이 없어고 선생님을 믿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공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 이거 어떻게... 네. 오늘 네. 지금 오. 카드 케이스 두분 하시고 지금 이거 키링 하실 건데 네네. 우선은 먼저 잘라주실 거라서 네. 네. 가죽에 어느 정도 보정시켜서 고정해 놓고 병원씨, 제가 촬영 전에 잠깐 들었는데, 오늘 약간, 아스트 네. 아, 넘버원 정관씨가 아 있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아, 저요? 그런 분은 제가, 제가 사라진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 <웃음> <웃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 붙여주시고, 이제 네. 잘라주시면 되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잘 잘릴 거예요. 음음 좋게요. 오, 오, 좋아, 좋아. 선생님, 약간 제가 죽은 약간 국산이 아닌가 봐요. 잘 잘리는데요, 어 이거? 프랑스 가죽이에요. 아, 프랑스 가죽이요? 네. 아, <웃음> 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르는 게더 네, 자르는 게 더.. 겠죠 아, 자르는 게 낫겠죠 자르죠 자르는 게 낫겠죠 자르생게 낫겠죠 자르시이낫 자르는 게낫자게 안쪽에 자르이게 낫겠죠 자르는 게 낫겠죠 자르는 게 낫겠죠 자르는 게 낫겠죠 자르는 게 낫겠죠 자르는 게낫자르가게데겠죠자르게 잡고 여자망치게 낫겠죠 자르는 게 낫겠죠 자르는 게 낫겠죠 자르는 게낫 자르는 게죠 자르는 아 이제 우리 깨질까봐. 네. 아니, 생각보다 좀... 네. 아 생각보다 안 깨져요. 네. 제가 지금 명상 시간에 가지고. 네. 어, 네. 어. 어 박혔어요. 오오 어? 어, 잠시만 아 괜찮아요. <웃음> <좀> 숨이생진짜도 <숨도봉이 생겼는데? 웃음> 아, <웃음> <웃음> 얘는 뚫리진 않아요. 아 그렇죠? 네. 예. 아. 된것 같습니다. 여기도 한번요 자, 저도한번 해보시게나. 죄송 너도 여기 뚫었어? 아 나는 거의 파버렸어. <웃음> 나, 나, 아, 그래서 갑자 아, 가요도 아무 이거 어 여기 살살 선가지고 겉부분에 어떤식으로.. 드디어 네. 왔구아올굴좋았다 그리고 저희 에이스 네. 탑2거든요. 평소에도 이제 팬분들한테 뭔가를 제가 저희가 만들어서 선물을 드릴 때좀리지는 기분이거든요. 예시같은 것같요 심슨. 오 이거 약간 와우형.. 와우형 스타일이 그림이 살짝. 혹시 카피해도 되나요? 지금 요정도는 가능해요. 카피해도 이대로 안나오 응? 나 카피 멋있습니 <웃음> 어, 진짜 네난 이제 진짜 그림 그릴 때가 너무 인정돼, 진짜. 저는 또 이제 해외 투어에 갔을 때, 현 분들이 알려주셨던 때, 네. 아, 어떤 퓨리아, 이리피 퓨리아, 뭐 어떤 의미인가? 점이란 뜻인데. 점응응 응, 아니야. 내말 맞아. 약간 이런 아 거거든요. 약간, 약간 내말 들어. 그러니까 끝났다. 내, 내가 점을 찍음으로써 이제 문장이 끝났다 이건 거죠. 그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와우 씨는 좀 어떤 거 어, 없어요. <웃음> 없어요. 네. 아 있었는데. 아니 아니요. 그냥 없어요. 여기는 아. 그냥 문구만 찍어보요 문구 얼른 찍으실지만 깔끔하게 이렇게 해줄게. 김세윤 본편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팬들 팬들들이야 되는데. <웃음> 어, 어, 예, 알겠습니다 와우 씨. 네. 그래도 와우 씨가 팀에서 좀 그림 잘 그리시니까 네. 어떤 그림을 좀 그리면 좋을지 그런 식으로 좀 추천을 해주시면 숫자 숫자 아, 네. 숫자요. 네. 죽을 사람 이런 거에요. 아이고 이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그냥 마르지엘라를 좋아해서 아마르지엘라 <웃음> 저는 마르지엘라를 뭐본 적이 없어서 아, 그요 아, 그런 아, 없어. 거에 관심이 없어서 아니, 나비 나비 한번 해볼게요 어? 근데 이거 스펠링 맞나? 그럼? 피! r 까지 써버리니까 펄펙트로부터 꺾어 펄펙트 아 그렇게 할까? 펄펙트로 갈까 그냥? 펄펙트 괜찮지? 퓌리어 스펠링이 네. 제가 생각했으니까 아. 어? 펄펙트 스펠링이 뭐더라? p E r 알아요 저도 어 어시 네그 숫자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팔을 이용해서 나비를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 아 그거를 네. 그려줘야 돼요? 아예 약간 좀그좀 그, 좀 손짓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팔, 팔 팔을 네. 약간 이렇게 그려서 네? 나비 모양 날개처럼 그려서 그려네 그다음 은 이제 네. 자유롭게 자유롭게 뭐 자신이 없어서 이 정도 어어 뭐야 그 감탄사는 어? 망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 <웃음> 제가 일단 나비 몸통을 좀 그려봤는데요 여러분 나비를.. 본 적은 있어? 본 적은 있어? <웃음> 아니.. 말씀 좀 신으신 거 아니,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나비가 제가 그 어린이집 때 그래도 곤충충집 반이었어요 아우씨 알겠습니다 <웃음> 미치겠다 <웃음> 자.. 나, 나비가 좀 더듬이가 있죠? 응 더듬이 제가 일단은 얼굴까지는 좀 그려봤어요 네 더듬이하고 <웃음> 이게.. 네. 아이고, <웃음> 무당벌레 아, 아니에요? 근데 나비가 그그그 네. 얼굴이랑 몸통이랑 이어져 있는 거 알죠? 예, 네, 이어져 있잖아요 지금. 음. 선생님 보셨을 때좀 어떤 거를 좀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나요? 어... 네. 어, 좀 디테일이라든지. <웃음> 더... 음... 칼라를 좀 넣어볼까요? 칼라 넣을 때. 어떤 칼라를 좀 넣을까요? 지금 좀 나비니까 네. 좀 노랑이라든지. 아, 노랑이요. <웃음> 눈이를 눈이 살짝. 어? <웃음> 어, 네, 아, 네. 네네. 아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근데 색깔로 오니까 좀 느낌 있다. 어우씨 어때요? <웃음> 아이형참 꽃은 어떻게 그려야 돼요? 꽃은 이렇게 그리는 거다라고 좀 알려주시면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자오자오자 오. 자. 오. 자. 어떤 건좀 크고 아우 잘한다 확실히. 어떤 건좀 작고 어떤 거의 잘안 보이고. 오. 야 저기 아 잘한다 화이트에 넣으니까 저 생각을 못했을까? 네, 근데 하면... 근데 진짜 나쁘진 않지 색깔이 지금 지금 어왜 웃으세요? 아그 터치 스킬은 일품이네아 터치 스킬 <웃음> 네. 이제 나비는 다 완성을 했고요. 네, 아그 것만은 제발 이제 얼굴 제자그 옆모습 자화상이라고 있거든요. 그 시그니처 <웃음> 그림인데 네, 이게 이게 근데 들어가줘야 팬분들이 좀 서피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림 그리는 분들이 바이..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어, 많이 보것 같은데? 쌤, 이게 제시그니처 그림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리요 네, 제 홍보습 네. 다 하상인데 자,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어, 네. 빡빡이 있습이다 아트 아 귀엽지 않나요? 근데 이거 넣으니까 더.. 좋겠는데. 약간 좀.. 어, 오, 약간 내가 들다약 이런 느낌 약간 네. 병카소 느낌, 병카소 아세요? 아, 아, 아, 자, 퍼펙트. 이 하얀색으로 don't라고 그랬습니다. don't? don't? 네. 이건 왜 아니라는 뜻이죠. 아니다라고? 거기서 한번더 X를 꼬아줘. 저는 무 d o n 거 perfect don't. 아, perfect don't. 그럼 뭐예요? 완벽한 don't perfect. 완벽하지 않은. don't don't perfect인 거죠. <웃음> 아, 선생님. <웃음> <웃음> 선생님왜 아랫입술 깨보세요 아, 정말 징글징글하네. <웃음> 예를 서다 4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이해가 아 사실 하나 망해서. <웃음> 그냥 그런 얘기라고 싶은 거죠. 의미 부정... 부정의 부정으로 긍정이 는 거예요. 네, 좀 그냥 망해서 의미 부여한 건데. 형이오히 <웃음> 어, 오열. 오, 오할것 아. 같아. 괜찮은데? 어, 괜찮죠. 선생님 마지막에 <웃음> 좀만 없었으면, 만 없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웃음> 그렇다고 해 주셨어요. 아, 그래 그래.